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아피시방 희철이네 신동아피시방너 뭐, 먹을 거야? 하영이는 뭐뭐뭐뭐뭐 먹어? 봉창님! 봉창님! 봉창? <웃음> 봉창 야, 야 봉창은 뜯기잖아! <웃음> <봉창을 드리자! 웃음> 근데 지금 후이가 지금 조용히 있는데 후이가 또 싸움을 잘 하네 아니 어. 안 그래도 여기다가 최근에 아. 유튜브 본거 적어달라고 했더니 후이는 싸움 광자를 네. 저희 팬상 덧붙여 나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있어? 너 종국이 형 네? 어, 종국이 형이랑 일대이이랑 붙으면 너 이길 수 있어? 종국 선배님어오 비슷해, 키노가 저 어. 쳐다도 못볼것 같은데 종국이 뭐? 형이 너를? 아. <웃음> <웃음> 진짜? <진짜로는 웃음> 그건 뭐야?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알잖아요 와.. 종국이 형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널못보는 거야 그렇지 아니, 아니, 호동이 형은?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이 너한테? 쳐다보못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후이가 싸움을 잘하는데 눈싸움을 응. 잘한다고. 아, 아직 안 접었어요. 제가 2분 넘게 해봤는데 <목소리> 2분도 되잖아. 그럼 우리 카메라 보고 해볼래요? 일로 와 봐, 너 나랑 1대1 해봐 아 진짜, 야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딱밤 갈기기 그래, 딱밤 갈기아 뒤통수? 그래 네. 그럼 너, 너 제대로 때려 미안한 척 하지 말고 앉아 앉아 이기면 은 후이님이랑 하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우리, 우리 중에 최강자를 정해서 파, 후이랑 하자 그럼 내가 이기면 은 딱밤 날릴게 전 뒤통수 싸대기 때려도 돼네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아 좋아 에이펙스 마우스 패드 이렇게 이렇게 가려나 그래 1라운드처럼 자 이게 왜 이렇게 뭐 아무 의미가 <웃음> <전혀> 없잖아 <웃음> 이거 뭐 라운드 말도 아니고 홍보 홍보 아 <웃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릴게요 <웃음> 어, <그래. 웃음> 자 하나 <웃음> 둘셋너 늦게 떴어? 근데 나 옛날 라색을한번저 작년에 했어요 <웃음> 아. 야고야 <웃음> <아이고> 반지야! <웃음> 야 이거 야 반지를 이렇게 끼잖아. 근데 날 때리려고 이걸 이렇게 돌려놔. <웃음> 이거도 이거 찍으려고? 어설프게 때린 방송도 못나고 재미 없어. 오빠가 항상 얘기했지, 할때 확실히 때리라고. 네 오케이. 맞아요. 선배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자 그냥 그냥 이거 끝나고 그냥 바로 웃으면서 다음 코너.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셋. 어? 어? 어? 어? <웃음> 자 좋았어. <웃음> <웃음> 자 다음 판한번더해어한번더한번더어 좋아 자제대 기업 좋아 음. 갑니다 두 아, 번째 두 라운드, 라운드. 눈싸움 하나 둘셋아 머리 앞머리 아. 벌써 고민돼 아 그럼+ 그럼 김희철 야나 이거 너무 어려워 야. 눈어 지금 앞에 살짝 한 대만 때려봐. 어눈 살짝 나온 것 같아. 어눈 살짝 나온 것 같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같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그럼 그러니까 하영이랑 <목소리도> 후희랑 한 번하자. <말> 어, <목소리도> 그럼 세 분+ 세분 할게요, 세분하게해세 분+ 진짜 네릴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면 그러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기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오이 이거하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어쩌고. 저희 그리고 신동아 미안한데 나 맞은 거 살리고 두 번째 판 다시 따면 안 되냐? <웃음> 내가 하영이 이렇게 하거 너무 비겁해 보였어. <웃음> 근데 형 미안한데 첫 번째 뒤통수 때린 거 나야. 뒤통수 때린 거 나야. 요 <웃음> <웃음> 개새끼 아니야. 개새끼 아니야 려고 가볼게요. 자세명 릴레이입니다. 후이 네. 혼자 대 준비. 네. 시작. 시작. <웃음> 와 잘한다. 안 찍어. 아 진짜. 아 벌써. 신원아 아, 너 머리카락이 지금 눈을 찔 p r e d 같아. 자 일어날 때 앉을 때 조심해 주세요. 오, 진짜 안 돼. 후이 우는데? 야, 원래 자, 원래 원래 기본은. 아, 그래. 아, 아, 자, 아, 자 아, 하영이. 자 마지막 시. 너 너무, 너무 못해. 야 하영이 딱 보면 내가 때리게 줘. 아, 아니 아, 아직 깜찍했어. 아, 깜찍 않았어. 후이 형은 까마것 같은데 오기로 버텨 항상. 깜찍 않았어. 깜찍 않았어. 그 맨날 눈물이야 맨날. 하영이 잘 봐. 아라시고나 오영 하영만지면돼 오하영만 때리면 되나? 오아둘다 이제 대박. 눈물이 고였어. 자 슬픈 BGM 깔아주세요. 아, 두분이서 영화 보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대박. 연기 어. 연기하는 연기 어. 아, 얘 울어 지금 화영아 얘도 둘다 울어, 울어 둘다 울어. 울어 둘이 진짜 슬픈 영화 보고 <웃음> 있는 것같은가울 참기 울참 미안해. 아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 둘다 사람이 어, 이기는 거야 우리 휴지 좀 주세요. 애들 힘들어. 와 어, 진짜 울어? 그냥. 야 대박이다. 둘다 어. 눈물을 아주 가득 흘렸어. 아 여러분 저희 진짜 친하거든요. 아유. 어. 이것만 예고편 되자. 이것만 예고편 되자. 자 우리 세명 앉으세요. 오케이. 하영이 딱밤만 내야 돼. 하영이 딱밤 넘겨야 돼. 오케이. 딱밤이에요? 이건 기회야. 아나 진짜 너 뒤통수만 아. 진짜 세게 때릴 거야 그럼. 하영이 따로. 하영이, 하영이 나랑 스피를, 따로 일등. 자자눈 감으세요. 딱밤만 할게요. 딱밤. 그래 딱밤으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오! 오! 와, 미쳤 <웃음> 아, 내가 양대 받는 게 나. 아, 자,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자, 자 이제 스페셜 게스트, 자 오하영 씨의 딱밤. 혹시 정말 아. 본인 거 맞죠? 네, 맞아요. <웃음> 아니 너 진짜 첫내품 터질 거 아니지? 아, 미래 얘기. 그럼 오빠 미안. 확실하지? 아, 왜 하영이 진짜 고칠 게 없어. 아, 우리 오프로디테자 여러분, 자 양성평등 자 하나, 둘. 어. 어. 아이, 어려... 어. 셋? 어, 가 아, 뭘다다 다시 다시. 이번에 내가 못 치면은 반대로 맞을게. 어 진짜 이번에도 못 치면? 오케이. 둘. 셋? 어. 앉아. 자, 앉아. 앉아 아니다 이거 잘 못해 앉아 앉아. 잠깐만. 눈 감아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눈 <웃음> 감아요. <깍자. 깍자. 웃음> <깍자. 웃음> 눈 감아요. 눈 감아요. 하나, 자 너도 제대로 못하면 내가 때릴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웃음> <맞아, 오>. <웃음> 왜 제대로 안잖아요 아, 잠깐 우리 계속 이것만 할 거야? 우리 <웃음> 네. <근데> 그만해. 이오 <웃음> 어, 그래, 오 어, 그래, 오 어, 그래. <웃음> 자, 잠깐 신원이가 노출증이 있구나. 네. 바지를 <웃음> 잘 벗어? 아 이게, 아 이게 방송에서? 이거는 제가 꼭 방송에서. 언젠가 해명하고 싶어 후이 형 전설 나왔다! 오. 야! 오. 후이야! 너 도박! 너! 너! 큰일 났어 임너 <웃음> 지금 이러는 게얼마인데다 날라간다? 달라뽑았습니다 야너 그만 뽑아! <웃음> 자꾸 이러면 너머리털 뽑는다? <웃음> 야 뭐하는 이게 이가 뭐하는 행동이야? 후이가 네. 노래 잘 만들잖아, 아, 아, 펜타고는.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네. 자, 우리 후이가 로고송을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어, 지금, 안 지금 그냥 바로 만든다고? 네, 지금 만들어. 자, 아, 자, 우리 하영이가 만들어 온거 한번 들어보자. 네. 아, 자, 우리 희철이네 그래. 신동한 PC방. 자, 네. 원, 투 쓰리 포 게임하다가... 오하영, 어, 실패! <웃음> 게임하다가 뭐 하려고 했어, 게임하다가. <웃음> 뒤통수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야, <웃음> <웃음> 뒤통수 때리고. 아, 기타 뭐 건반 이런 거 다루나? 네, 건반. 건반. 건, 건 건반 아, 위주야 우와. 네. 아, 건반 위주입니다. 건반 위주. 기타도 있는데. 아, 기노, 기노, 기노 기타. 건반으로 그럼 건반으로 긁을 아, 계속 코드가 안 되네. 아, 코드가 안 돼. 하나씩 눌러야 되나 봐. 오케이. 약간 재지하게 할게요. 우와, 그게 오. 돼? 오. 그게 된다고? 분위 표정이 이 새끼들이 지금. <웃음> 자, 나랑 <잘> 장난하나? <웃음> 아니, 아닙니다. 자. <웃음> 야, 그래, 뭐야, 야 뭐야, 피아노를 뭐야. 하나 눌러보고 <웃음> 노래하는 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웃음> 그럴 줄 알고 진짜를 준비했지. 오멜로디언 장우 나 물고 하면은 노래 못 하잖아. 아 그러네. 너 노래해. 제가 불러드릴게. 오케이. 어, 어, 어. <웃음> 제가 불러드릴게. <웃음> 코드 코드 코드. 야, 자 C C C 자. 이 느낌 왜 이렇게 교회에 온거같지왜 네, 이렇게 교회에 온거 같애? 난 종교도 없는데 교회에 온거같아 상성만 그 장성... 이걸로 장성... 앞으로 계속 쓰시면 오우 어, 음. 야 너무 고맙다 이 엉터리인데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왜 뭐, 자꾸 엘리지베이 하려고 하시는 거야? <웃음> 아, 아 부진하려고 <웃음> 자부진하십니 <웃음> <웃음> <자, 웃음> 후진해서 <웃음> 들어갑시다 <들어가십니까? 웃음> 자 신나오세요 휘동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아 피시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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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에 있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해 보세요. 야,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자, 주말에도 에이패스 레이더! Quickelen you think? I enjoy the winter months. Time to hibernate for the winter. Oh, prepare. You know you miss me.